세발 r 하입니다요 저셔리 여러 장요 킹크랩 아우 기가 막다다 아, 킹크랩 자 살수율이 얼마나 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한 80%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살수율 오좋 좋아좋았어 좋았어. 사사사 할 이렇게 돼요. 아, 음. 와우. 내 몸통 일정사야. 아 소주 한잔또 따르고. 소자자 맛있다 어차피 킹크랩 맛있어 진짜 아... 배부른데도 들어가는 이유가 있네 진짜 올해 지금 킹크랩이 좀 싸요 여러분들 한번 좀 드셔보시길 좀 추천할게요 여러분들 쌀때한 번씩 먹어봐야죠 <웃음> 아우 진짜로 개는 감추듯이 먹었습니다 아 어, 원래 여기다가 밥이랑 해갖고 같이 비벼 먹으면 좋은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어아 진짜 개는 감추듯이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Thank oh. you.